영익이요 어, 그 선배 약간 좀 맥이거든요. 유민이 형이요. 저도 영력이요 지식 수준이 좀 상상을 음. 초월합니다. 네, 조금 잘했습니다. 네. 요 다음 자 대결할 때가 이제 사이가 저요? 어떤 감목에서다하셨요다다르 가고 있습니다. 보올이였을까 좀. 못하는 게 뭔가요, 혹시? 못하는 거예요? 모겠어요차 <웃음> 많지 않을요저 추석 3학년까지 한거 있어요. <웃음> 한일역전영원이요 <웃음> <교육이 일치해지네. 오. 웃음> <명언입니다>. 항상 그들 <부대차서>. 찾으영원이요축 <웃음> 많이 공부 많이 하는데, <웃음> 많이 하는 잘했어요. 못해서 공원이 야구시키요 그래서 야구 신어서 공부하다했거 <병파기> <Guerrila> <웃음> 관심 없어요. 기늦게. 관심이 많죠. 저요. <웃음> 저는 학창시절 때 공부를 잘 했기 때문에. 오, 저 국어예요. 오... 국어랑 사회 <웃음>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. 7학년 넘어서서. 안 했죠, 오늘. 뭐. 만 열심히 했죠. <웃음> 체육 전교 1등이었다고. 정규 <웃음> 선수 없이 체육이 더. <웃음> 체육은 뭐 항상 잘하긴 했는데. 성격은 잘 모르겠어. <웃음> <웃음> 솔직히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병원이. 지금도 공부하거든요. 병가 제일. 야, 꼭 같은 거야. 아니고 같은 거야. 아, 병원이. 책도 많이 읽고 요즘도 그 혼자 영어 공부하고 하더라고요 음. 체육이요 공부는 <웃음> 러래서 <흥분해. 웃음> 저는 성윤이 형이 아. 똑똑한 것 같아요 저 역사 아. 역사 잘했어 나도 좋아 나도 좋아 김성윤 선수나 이병헌 선수나 네. 영어 공부 같은 거 열심히 하는 <웃음> 성윤이 형이랑 병헌이 형 <웃음> 너무 자주 하더라고요. 가보. 채우체채우 체육, 시작했어. 저도 병원이어 항상 책을 많이 읽고. 그 외국인 선수들이랑 대화도 영어로 잘하고. 그래서 되게 잘할 거 같아요. 잘했을 것 같아요. 매달 1주 음, 음, 음, 저도 채우기. 요저 국어 잘했어요. 푸다. 푸등 했어요. 야구가 잘하셨어요 <웃음> 야구했다면 야구 잘했을 것 같은 선수 뭐부했다면또 잘했을까요? 민호형? 민호형 포수니까 볼배합도 많이 하면서 또 상대편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제 포지션이기 때문에 어, 민호형 네. 공부를 했다 6년이요? 응. 어, 책도 많이 읽고 그러더라고요 응. 그러니까 제가 잘했을 것 같아요 태망 선수는 없으니가요 저는 아니있으신가요 응. 체육이요 <웃음> 아. 1위로 인지어요 먹어요? 혼자 공부하긴 하는데 그렇게 잘하긴 않더라고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겠 일단, 민규는 아니고요, 공민규. 성인이 형도 잘했을 것같 준석이 요 아, 제이. 제이도 잘했을 것 같고. 하늘이, 최하늘. 네, 이 정도였습니다. 저는 국어요. 국어를 잘했어요. 영웅 선수가. 아, 영웅이요? 네. 영웅이가요 네. 거짓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<웃음> 감사합니다. 잘했습니다. 잘했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